최근에 금으로 실제 소리가 나는 방울 종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종을 검색해보면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데, 뭐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비교적 단순한 편으로 뭐 이거를 캐드 잡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크기가 작은 종에 내부에 골드로 된그 공이 부딪혔을 때 이게... 정말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할수 있을 정도의 소리가 날지가 사실상의 메인 이슈였습니다. 일전에도 저희 업체에서 은으로 오픈형 종을 만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소리가 난다는 것은 확실히 알았지만 당시의 종은 지금보다는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어서 오늘처럼 1cm 정도의 크기로도 이게 소리가 날지는 확실한 확신이 없이 디자인에 들어갔습니다. 종의 형태는 이게 방울종 형태로 그 태양계의 토성처럼 중간에 띠가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속이 빈 구를 반으로 쪼갠 형태로 디자인을 잡아야 하는데 이유는 이제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그 불을 써서 상부와 하부에 부속을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띠가 있는 이유가 이 중간에 상하부에 접합을 용이하게 하기 미암이고요 단순한 디자인에서 약간의 포인트가 되는 종의 고리 부분도 고객님의 요청대로 3중 연고리로 적용해 드렸습니다 방울종의 하부는 종 내부에 있는 그금 공이 표면을 때렸을 때 울림이 잘 퍼지게 하기 위해 일자로 찢어 놓았습니다 이번 작업은 디자인 자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려운 디자인은 아니었는데 일단은 고객분께서 요청하신 크기가 있었고 주어진 예산 내로 만들어야 해서 사용할 금의 중량이 역시나 제한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가면서 이 방울 종이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만들려면 종의 표면 두께와 내부에 위치할 그 금공의 크기를 고려해 가면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잘 마무리하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 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필렛을 해가면서 캐드 작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출력된 방울종입니다. 크기를 보면 정말 작은 형태라서 이게 아, 소리가 잘 날지 걱정을 하면서 공장에 제작을 맡겼습니다. 다행히 뭐 금으로 완성된 방울종은 일반 크기의 종처럼 선명하면서 맑고 깊은 소리는 아니지만 아주 앙증맞게 소리가 잘 났고요 뭐 종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 가능한 형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